서로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i s t j 는 첫인상에 따라 후속 행동이 달라집니다. 만약 상대는 마음에 들었지만 i s t j 눈에는 들지 않았다면 약간의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본성까지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i s t j 가 좋아할 만한 말투, 행동, 장소 등을 분석해 i s t j 와 취향이 비슷하다는 걸 어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개인의 성격마저 바꿔가면서 ISTJ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눈치가 빠른 ISTJ라면 이것 또한 가면이라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첫인상을 좋게 못본 ISTJ가 생각을 바꾸게 될까요? Onul d o s h i chung hajushi y a s u g a m s e hadnada d u c k d a n Je y o u n g sang yul tongha i s t j w a yuai honin shingoha shi gilgi one hadnada. Istj world membership a g i b hashi mayan. Secret yeung sang. Bon in d u n g fan yeung sang. Vlog, ASMR d o n g Total nega ji benefit yul nu l e u l su i t s u o b n a d a Uchuk sandan c a r d l u l click agaib hajuseyo.